지나 여기. 여기만. 음. 16 56. 노 모드로 바꿨다 그냥. 와. 어, 됐다. 모두 아이템이 때문에. 음, 없다 이제. 그래서 바꿔야 된다. 야. 이 서버는 그냥, 1.14전 사이 모두가, 상위, 이것보다 상위 버전의 모두가 널리기 전까지는 이러고 지내야겠다, 이 서버. 응. 좋지. 야. 음, 이 서버는 그냥. 내 몸에 뭐. 이제 살살 개발해야겠다. 응. 음. 일부러, 일부러 오늘 모드 없이 하고 이거는 모드 생길때쯤에 다시 복귀시키자 이어고 어차피 근데 돕고 오면 그거 할것 같지만 야! 로드 두 빨라 근데 모드의 유무가 아. 너무 크다 그렇게 응 가게 <웃음> 안에 가게 차린 거 모드 모두... 굳지만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 음. 뭐, 아, 때음블로그 때로... 응. 블록은... 아, 이거 말고. 아니면, 이거는 일단 놔둬놓을까, 그냥. 빈 걸로. 근데 또 바, 바꿀까? 몰라. 어차피 나는 아이스크림 가게 털렸고. 야. 털림. 우리 모드 아이템 없어졌다, 여기. 뭐야, 조약돌 담당, 왜 이렇게 대머리 되냐? 어, 어, 대머리 된다, 이제. 아니야. 원래 이렇게. 아 됐다 머리카락 이식 성공 으악 미생겼다 아 음, 일부러 그... 담장을 쌓아놓은 이유는 올라가서 게임판 지지 말라 으악 으악 딱 그런건 아니고 이게 그런걸 응. 음식 나오면 은 여기로 주는거 음 응. 이제 형, 응. 형체만 응. 놔 그렇게 생겼어 응. <웃음> 형체만 놔두고 응. 음. 그리고 냉장고는 이렇게 만들면 된다. 야. 어디냐. 문 전... 냉장고. 어, 간단해. 응. 음. 이러고. 찬장. 음. 상자는 무조건 저 상자 구 굴러... 응나 음. 처음 알았다 모, 모드가 메모리 엄청 많이 잡아먹구나 음. CPU랑 아. 마크도 내에서 그거 있으면 좋겠는데 가구 의자 같은 거좀 관측... 만들어주지 어. 관측기 뭐지? 얼굴이 되게 새침해 보이는 야. <웃음> 어? 잠깐만 좋은 생각이 났다 이 녀석 와 역시 똑똑하다 <웃음> 여기 점원 만들자 바지 이거 얼굴 잠깐만 그다음에 헤어스타일이다. 야, 저문 맞다. 약... 약... 이름이 뭘까요? 됐다, <웃음> 저문 맞다. 약! 안녕 넌 야, 이름이 뭐니? 있어. 넌 이름이 뭐니? 잠깐만 네가왜 여기 있어? 머리가 파랗다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웃음> 안녕 그리고 응. 야. 싱크대는 그럼 시꺼번 불러가 없라나 아, 공급기 뒷모습이 딱이겠다 이런. 어, 아, 알고. 음, 음. 잠깐만야 근데 가마솥이 어디 갔냐? 가마솥이. 그 어, 가마솥. 장식아이템이 있었지 않나. 양조. 양조에 있나. 어 언제 그거가 갔... 어, 원래 여기 있었나 보네. 가마솥. 여기 조리대 싱크대, 싱크대 두 개가 국룰이다 수도꼭지 그리고 그 어딨냐 아 맞다 이거 이제 땅바닥에 도 놓아진다 이거 생각해보니까 아 그래. 어, 이렇게 딱올려두네 병으로 물좀 사용해서 받아놓을까? 야 그냥 물병도 부을 수 있나 여기? 어 그렇네. 그리고 위에 그다음에 어, 후 식기를 걸어. 야 수돗꼭지다 이 녀석. 칼두 개, 숟가락, 수돗꼭지. 아, 약간 이렇게 널어놔야겠다 야, 만흐흐 <웃음> 반듯 반드... 야, 그리고 석양 밤블럭으로? 하, 대헌이어 안녕 잠깐만, 나왜못 움직여 야, 너왜 만세를 하고 있니? 됐다, 위에 찬장까지 열수 있다, 이제 야, 됐다 야, 큰 상자다 오케이. 이 가게는 됐고. 어, 야, 근데 나온 거다 이게 ]게? 낫지 않나? 네. 어? 얘, 예, 얘가 낫지 않나? 색깔이 뭐? 비슷해서. 뭘로 하지? 얘. 예. 아니. 이거. 뭐, 철블록으로 하자고? 응. 음. 아닌가? 이상한 거, 그럼. 쳐볼게. 약철 불러고 뭐 생겼다. 아 이거 철 갑판. 이거 이런 그럼 거. 그럼 어디 어디 설치하게? 요거 요거 나무가 이상하면. 나무 이상해 보인다. 알겠다. 이아이한 번만 해보자 이거. 이거 괜찮나? 음. 이게 나을라나? 약 여기 VIP 속됐다 이제 약처리 났겠다 아 그래 여기 v... 아. 아니. 주점 같은 게 아니고 아구찜 가게니 혹시 여기 돌 사이가 메워져 있는 것을 여기로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건가요? 어? 여기 돌 당장 사이에 메워져 있는 것을여로돈안 내고 도망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알았지 약 보안이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 근데 왜 직원이 대통령이랑 닮았어요? 야, 야, 근데 어제 대통령까지 되네. 시장님 아니었니? <웃음> 시장님 이제 대통령이자 파랑구청장이다. 야, 야, 들리잡하고 <웃음> 있다 이 녀석. 여기가. 야난 표지판을 가져다가 나중에 간판 같은 거 그걸로 할까? 뭐? 어... 간판 같은 거를 그거 지도에다 그림... 글자 넣을까? 그림 넣어서 다 붙일까? 근데 약간 그게 원래 있던 그 모드에 있던 그게 영어만 되니까 좀 그래가지고 야노르 어, 아이스크림 집 다시 해야된다요 약이녀석 릴마블이 되있다약 릴마블이 나와 릴마블개 릴마블, 완전 괜찮아졌던데 컨셉.. 컨테... 응. 컨셉 바꾸고 나서.. 어 그리고.. 초딩 꼬시는 컨셉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유튜브에서.. 욕 엄청 먹는다.. 이 콘크리트 가루가 딱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아 맞다 색깔 코드 안 된구나 어 그럴 때는 야! 아몬드 봉봄이다 야! 가게 이름 봐봐 뭔데? 한판 봐봐 아구찜 야! 야 구찜 멀리서 보면 구찜 가까이서 보면 아구찜 구이다이 녀석 으 <웃음> 사기당한 근데 가격은 구찌가 으 근데 정작 가게는 아구찜 가게가 맞 음. 응. 좀 맛있어 보이는 색깔 없냐? 으악, 뜨거운 맛이다. 아이스크림 그렇게 뜨거운 거 팔아도 되는 거가. 으악, 뜨거운 맛이다. 매운맛. 뭐야? 나 처음 알았다. 마그마 블럭기에서 웅크리면 그거 된다는데. 데미지 안 받는다는데. 으흠 음... 튕겼냐? 이 시간 좋어야 이거 어떠냐 야 여기 이상한 맛이 있다 가마솥 물병만 응 음. 포션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 약. 약. 방금 뜨거운 물 나왔다. 으 <웃음> 하지만 금세 식어버린 거 같아. <웃음> 미지근한 거다. <웃음> 아, 좋은 생각이 나. 나 미지근한 맛 아이스크림 만들었다. 딸기맛 그 딸기, 딸기 좀맛좋다약3그 다음에 이전 색깔 뭐 하는 거였지? 뭐? 아 이거 하려다 말았다 향수집으로 쓸라다가 1층에 있거든 맨날 <웃음> 근데 다방으로 사오포차 같이 바뀔 것 같은데 약사오 <웃음> 그리고 민규 이게 네, 이게 뭔줄 아나? 야. <웃음> 이게 뭔줄 아나? 6. 3세가이스크림이다자 1일차 2일차 삼식 아이스크림이다 약. <웃음> 아 여기다 포차 하나 만들 밖에다 포차 만들래 약. 심심한들 태균 포차다 이녀석 야, 와규물! <웃음> 이거 와규 음식 백화점 바꿔야 될것 같은데... <웃음> 오, 야야, 이거 그걸로 보니까 예쁘다. 쉐이더 끼고 보니까 예쁘다. 건물 기본으로 지어도... 어. 나중에 덕구 지붕이나 새로 해줘줘, 해줘야겠다. 야, 이거! 기붕이나 제거해 주자 그거 쉐이더 끼면 스테인글라스에 그거 뭐지? 격자무늬 있다 애가 블록 테두리 어? 그게 없어진다 쉐이더는 쉐이더 쓰니까 처음 알았다 음 나 연못에 돌고리 키워야지 뭐야 연못에 잡초 났다 쉐이더 끼니까 이래 보인다 여기 테두리가 없어 테두리. 테두리가 없어 엑슬로 타워 야. 아, 퀵 차지였어. 응. 드로우가 아니었어. 야. 왜, 세네 다시 만들고 있니? 이거다. 나... 이 이거 아이템 복사 못함? 아, 아 세네 실수로 없어. 이거 혹시 따 다른 거 하면 그거 되나? 다른 화살들면 발광 화살 같은 거 잠만 깐한번 해봅시다. 발광 화살 야이 녀들 이 녀석 근데 그거는 응. 직접 다른 화살을 몸에 붙여봐야 되지 야어 그러니까 딱 되네. 약, 맞으면 몸에 음. 발광한다. 약너 맞아, 볼래이 크리에이티브 상태로 맞아도 발광함? 그건 안 되지. 맞는... 어, 디 어, 주사바늘 꽂을 친구 없나? 자, 내가 크리에이티브 풀어볼게. 그냥 응, 음. 잠시만... 아, 잡아봐. 어나무한도 인첸트야 돼 어? 무한동 인첸트 야 무한 인피니티가봐 무한 맞지? 인첸트 디지트 상부사이 인피니티 인, 무한이 1밖에 없지? 응어 그렇지 샌네는 해당 마법 부여를 지원받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 분광화 잘못 쓴다 큰건 없나 보네 응. 나, 기본 명령은 또 기억이 안 난다. 마인크래프트 보호에 세네가 크로스 보우라돼 있냐? 응. 그냥 속공이라 하면 될 것을 왜 세네라 했대? 세네, 옛날 목이잖아. 속공. 응. 지금도 많이 쓰지만. 으악. 이에 대괄호로 시작했나 뒤에 중괄로. 중괄로 대괄호 중괄. 중괄로 대괄호 인챈트 아이디였나. 아이가 인챈트먼트 랜덤. 응. 인챈트먼트. 어. 아 잠깐만 못타났다 아 잠깐만 보고 와야겠다 아 잠깐만 분명히 며칠 전에도 보고 왔는데 서랍장에 넣어놨던 내가 아 디스플레이 명령어밖에 이어갔나 이거 인첸트 번 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땡땡하고 중간으로 하고 아 기억이 안 나. 머리가 뭘 기억을 못하더안 하니까 그래도 한번 쏘는 꼴이 된다 응 야. 1.13... 13버전부터 다 바뀌어가지고 모드 업데이트를 안한 건가? 그만 응. Stop. 아 오케이 기억났다 아 기억났다 야할수 있겠다 음, 하나하고, 아, 대가로? 1 3분 응, 이래 들렸어. 뭐라, 뭔, 뭔지... 그래, 뭐라고요 대가로, 아, 대가로, 중가로, 아이디, 이거, 쭉, 와, 그래프트 반종 <레프트> 레벨 되네. 야 효율 0짜리야 건들면 다 빠사진다. <웃음> 야. 크로스 보인트트 인피니티였나? 이는 인첸트 영어로 응. 이거 대괄로안에 부분을 콤마로 하면 되나 이제? 오케이 덤나. 락음 아, 팬텀 나쁜 녀석 텐트 코드를 봅시다. 외모장 너무 좋아. 여보세요? 예. 네. 네 어, 잠깐만, 날카로운 샤워폰이 쓰고 발화... 발화는 응. 검에 붙이는 거고 이제 화염이 발에 붙이는 거죠 어. 세뇌에도 힘이 붙나? 글쎄 일단 붙여보죠 박격포 만들거다 으악 야 이상한거 다 붙여보자 어떤게 나올까요 이퀵잘 지네 멀티샷 왜야나 아, 효율이 안붙는데 야 뭐라고? 안붙어? 진짜 안붙는데 뭐지? 이게 어떻게 된거야 팬텀이한 건? 난약 피어싱 약 관통할 때마다 용준이가 생각난다 아아아 씌였어 아, 아, 아 이런 멍청 V로 해놓고 <웃음> 왜 안되지 이러고 있었네 약 야, 바보 약야 야. <웃음> 망했다. 빠른 장전이 1 0 0레벨이어가지고 <웃음> 그리고 5 넘어가면은 장전이 안 될걸? <웃음> 빠른 장전은 오 넘어가면 안 돼. 다중발사 1000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내 걸리는 거 아닌가. 빠른 장전 오로 하고, 해볼게. 핵스 음.. 다중발사를 여러개를 어쩌다 시작돼인챈트노 음. 일단 다섯개만 해볼래 다중발사 여러개 안되는거 같기도 하고 응 뭘로 해보지? 아. 야 무기로 뭘로 할까? 으악 음. 아, 여러개 해도 무기 다르게 변한게 없... 야, 아이템 이름은 오늘은 내가 기 빠진 날이다. 너무 안 좋은가, 이름이? 뭐가 될까요? 세네는 불을 안 가지고 있다. 세네는 불, 뭐지? 음. 저번에 덕구는 됐던. 아, 그거, 쟤네. 뭐지? 상성이라 야 되나? 네. 이상한, 한 번씩 같이 안 되는 놈이 있더라. 이 젠트가. 막 아, 일단 희생양을 풀어봅시다 약탈자 이자식 우리 동네에 우한 바이러스를 퍼뜨려 약어떻 예. 계속 쏘니까 렉 걸린다 이게 제일 빠른거가? 잠시만 내가 진짜 속도가 뭔지 <웃음> 가자 관공은... 야! 야! 이거다 얼만데? 다중발사 다 중발사 1이 마지막이지 어더 안되는거 같아 발화는 이까지 화염은 이까지 있을거고 힘은 5 무한일. 뭐 그나마 양심 있는 놈. 근데 세뇌 화염이 되나? 안 되는데. 세뇌 화염 적용이 안 돼. 안 돼? 볼까? 잠깐만 해봐고 안되지? 응. 야! 야타자 목 돌아간다 맞으면 야. 아니 고 이걸로 해볼게 과용은안 되는가 보다 야야 <웃음> 야 심심한데 마을 습격 한판 할까 마을 습격 한판 할까? 그럴까? 라면 마을 가자 야, <웃음> 제 2의 습격이다 이 녀석 <웃음> 무슨 <웃음> 무슨 마인크래프트에서도 워프레임을 뭐 하고 있어 어디보자 지하철 타고 갑니다 근데 날아가는 게더 빨라요 어, TP 해라 응 음. 여기다 지금 나는 가옷안 가보... 입고 해볼래 야 지금 비 오는 거 꺼도 되나? 어 꺼라 날씨가 좋아졌다 <웃음> 야, <웃음> 됐다 이제 오겠지 새끼 오지 어느 방향으로 오지 야 일단 종점 칠게 응. 들어가 야겠 들어 아집 들어가라고 망한다니까종 개쳐 빨리 누를 수 있는 놈 오고 개 빨리 저, 저, 저, 저. 들어가 이 새끼들 야 들어가 아안들어나 야 눈수대다. 들어가라고 제발. 어 들어간다. 야 들어갔다 만다. 각자. 약간 다지기기다. 그래서 각자 뭐 안원 내가 온... 골렘이 너무 많아서 오다 죽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런가? 어디서 오는... 아 여기 아, 는데야 근데 야야아 야, 아프다 누구한테 맞았나 했더니 너한테 맞았다 그 <웃음> 이겼다 너무 쉬운데? 다시 할래 다시 할까? 불길한 수박 하나 가져오라 심할 때 이거 붙이면 된다. 아, 붙이면 온 거. 여기 붙였다, 여섯 개. 붙이니까 오던데. 붙여. 붙이... 얼굴이야? 야, 승리, 뭐야, 저거. 얼굴은. 어. 야, 한번더 해보자. 오케이. 아, 안 온다. 여기 내가 와라고 팸플릿까지 설치했는데 아 아니면 다른 마을 갈래? 딱 지하철 타고 멀리 가야겠다 대혼동 가자 근데 몰살당했네 응. 거기 주민 변명자 응. 하나 깔아서 리더 돌걸 죽이면 같아 어, 어 그렇지 야 발동 시켰어 오케이. 어디서 올까요? 그냥 변명자 넣어서 화내서 그거 죽이면 했는데 응. 걔가 알아서 리더 된다 얘가 관통, 이거 뚫, 어, 뚫이제 저기다. 어디 쪽일까요? 저 겁나 열심히 쏘고 있는데. 아, 다 죽었는데. 뭐야, 내가 다 죽였으니까. 아, 그냥 엔더 드래곤이나 잡으러 갈래, 이 상태로. <웃음> 어, 할까? 그럴까? 만들자 어디다 만들지 신단 안에다 만들래 이거야 귀찮은데 신전역 안에다 만들자 아 나... 어, 이쪽이다 여기서 이거 이번엔 대장이 도끼 들고 왔다 도끼 들고 된... 왔어어어 어, 어디 진짜 죽였나 <웃음> 신단도 삼 어, 라운드였다 어. 오. 또또 어, 또 습격인데. 그러니까 3 라운드라고. 야또 습격. 야, 야. 어디가 아. 쏘면 될까요. 미치봐줄까. 여기 여기. 어내 네, 있는데 어 거기. 됐어. 야 어디 간 거야. 아 이번 서멀 보네. 라이들더라 야. 끝났다 얘네들 폭죽 터트린다 그리고 여기 샴 고양이 있는데 엔더 진단 만들까? 만들어볼 볼까? 자 토끼 국밥 하나 좋 국밥 하나 사 그 블럭에 있냐? 눈 꼽는 먹어봐. 거 어? 눈 꼽는 거 블럭에 있냐? 장식에 있냐? 어..블럭일걸? 아 이거 잠깐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엔드처음문틀이라고 아, 장식블럭에 있냐? 장식이네 이게 장식이야 무서운 건데 비온다 또 네. 어? 어 여기 템좀 많다 야. 행운삼. 왜? 그기게 사자 안 되겠지? 내가 엄마 살이 니까 응. 음. 그렇다면 그걸 사네4 알았어. 그거 얼만데? 8만 얼마. 알았어. 야나돈 그 또. 돈 나간다. 얼마? 그란돈? 가. 야. 난 그란돈인 줄 알았네. 김조원. 야. 잠깐만. 기타 아이템의 눈. 눈이 12개. 어, 우 만들었는데. 들어갈래? 야! 들어가자. <웃음> 일단, 길을 뚫자. 응, 왔다. 안녕. 뭘 봐, 이 녀석. 자, 나는... 자. 난 귀찮으니까 그리로 할래. 딱, 그리는 노잼이기에. 아나 이거 부술래 귀찮다 이거. 으악! 이거 어떻게 올라갈래 너. 어? 복갱 한번 두고 가면 되지 아니면 그거 없이 깨볼래. 저거 안 부수고. 으악! 뭐가? <웃음> 활로만으로 이기자. 야 그거 철창에 못 깼잖아. 그러면. 실장판 뭐 아니라서 못 깬다 그러면. 아 진짜? 질 딸린다. 으야 야, 힘들어. 나 한번 가본다. 음. 이게 효율 레벨 천이라는 건가? 어떻게 되는데? 그냥 이때가 한번 꿈 들어오고 있으면 블랙이다르르르르르르르 어, 너 어딘지 봤거든? 응. 음. <웃음> 야, 야, 야, 가능한데? <웃음> 어, 피르긴 달네. 근데 너무 르는게르는게빠르잖아르 하는 거지. 차는 게 너무 쭉쭉. 빠르다. 쭉. 야, 속도가 느린 것도 아니고. 야, 야, 야. 정환, 이거 봐봐. 뭔데? 야, 아니요. 야, 그거 하지 마. 여기 문화유산이다, 야. 으악. 이런 ]는. 거 해손해. 너 도굴꾼이다, 으악. 에러고 있지, 얘가? 마우스 클릭 쫙 하고. 어. <웃음> 화면 쓱 돌리면은... 응. 아, 나와... 야, 이거 메워야겠는데... <웃음> 아, 욜로 나와라니... 야, 여기 있을게... 욜로 올라와라... 뭐냐... 엔더월드 맵 새로 바꾸고 싶으면은... 음... 응. 그 뭐냐... 싱글 플레이 파일 들어가지고... 어, 그건 아 마이너스 1이라 되어있는 거 있대요... 음... 응. 해봤다, 그거 해봤다 지옥도 바꿀 수 있대 지옥? 응 어. 엔더맨 화났고 여기다 토 해놨는데 얘네들 임페스티드야 아니 야. 엔더맨이 엔더 드래곤한테 화있는데 어. 그 그럴 수도 있대 왜 화났니? 물어보면 되지 잠깐만 흑여성은 어떻게 채취하는지 이게 야 중앙에 흑여석도 그렇게 개빨리 깨진다 흑여석 볼래 야 이렇게 빨리 깨지면 안 되는건데 야 문화유산 훼손하고 있다 아 이런거 훼손해서 빨리 올라가야 된다 이거 훼손할게 어다 올라왔어 너 일로와 오케이 철창 하나 깼고 얘 드래곤, 알들고 가지고 리스폰시키면은 응이거알 다시 다 생기는데 응 이제 실패가 없음 거의 없음 응. 이제 잡자 그냥 이제 으악. 와 DPS 겨우 지는데아얘 그거다 저 날개짓 할때 허달한 이거 응. 좀 칼로 때려야 되는 패턴 오갱이로 찍을래 그래야 <웃음> 날카로움 전짜리 칼로 때려도 되나? 그리고 저대얜 불대만 안봤나 아예 가까이 붙으면은 뭐냐 음. 엄청 훅 날아간다 틀려나는데 <웃음> DPS 봐카락이다이 <웃음> 녀석 아니 엔더맨 엔더 드래곤한테 화나 해네 나중에 여기다 위더도 소환할까? 야 위더 위더 더 빡세디 어. 나중 되면 칼로만 때려야 돼가지고 어아 위더 잡을라 하는데 난 두개골 까만 실까를 위더 스킬을 좀 두개골을 못 구해 하겠더라 세기를아 쟤네가 그거 안 되네 뭐? 수선 이텐트 못하는구나 근데 수선이 정확하게 뭐라 했지? 맨딩 아. 일단 적용 안돼 얘한테 쟤네한테 적용 안 된다 아 위에 힐팩 하나 있네 저거 부숴야겠네 오케이 터뜨렸다 거긴 힐팩 없어 용갈이야 저기 있는데 LCT 됐다 으악 엔더, 엔더 드래곤 얘네. 엔더월드에 사는 애 맞아. 음. 민심이 너무 안 좋은데? 야, 야 불바다다 이녀석. 이 녀석. 너임페스티드니 여기다 왜 자꾸 토를 해? 말이 안 돼, 때려. 엔더맨이 왜 얘네... 어떻게 화나서 달려드는지 구경할래요 한번 볼래 밀면 때려가지고 그런가보다 안녕 그리고 이제 잡으데되겠얘 <웃음> <웃음> 아마 패치로 체력이 늘어났나봐 으악 <웃음> 어 오케이 네가 해방시켰다 이제 네가여기 대통령이라 으악 <웃음> 반정부 열심히... 얘가 다 때리는데? 미랑 이랑, 이랑 반대 세력이다 너는 진보고 얘는 보수라서 그런거다 이 녀석 아 어, 뭐라고? 아 그렇게 그렇게 어 그, 그렇게 나면 곤란하다 야 이거 일단 다 먹어 다 이거 경험시 다 먹어도 되나? 어? 나 73레벨인데 <웃음> 얘네 어떻게 부활시키더라 이거? 저거 이름이 뭐지? 야. 응. 여기 갈래. 새로운 곳? 응. 가자. 셜코 나오는 가봐야 되지 않겠나? 어, 일단 나 여기 그거 할래. 계단 만들고. 야. 여기도 관광지다. 야, 관광특구 생겼다. 왕근구달 악 집이 달 이거 혹시 엘시티니? 샬코한테 맞으면 공중에 부웅 뜬다? 야 쟤는 왜 저기 있냐? 쟤는 왜 저기 아 모르고 훼손했다 너 때문이잖아 결코 죽였다 구시자고 멸종위기종이니어 야! 나 큰일났다 범죄자 됐다 <웃음> 이 녀석이 우리 집보다 더잘 만들었네 여기는 이제 이곳시청이다 아우. 난 지금 셀커 죽인 게 아니라 벽에 붙은 따베, 따개비 좀떼자야이 고래 여드름 같은 녀석 야 그게 셀커 아이가 내놔 어? <웃음> 그 따개비가 내놔 셀커 아이가? 야야이 범죄자야 야왜 범죄자야 그 숨기면 줄 알아 디나 어? 왜? 왜? 네? 네 그렇게 위장하면 모를 줄알았니 어디? 아니 너 으, 어디? 어디가 아니고 너! 어디? 아니 너! 어디? 너 어디? 이 녀석 약 <웃음> 멸종 아이 특히 셀카 멸종 시켜놨네? 약 멸종이다 이 녀석 저리가 <웃음> 범죄자녀여고 이제 약 죄를 마음대로 지니 그거 셜카한테 접촉되며 코로나 걸리거든. 어, 야 여기 좋은 바지가 하나 있다. 신발도 있다. 야 신발에 물이기 달려 있다. 이 녀석 보상 스포다. 오케이 샬커 상자 하나 얻었으니. 땡. 여기도 한번 가보자. 랜더면 철가. 여기는 철커 보호구역으로 해줄게. 아, 박멸하고 싶다. 내려가네. 철커 죽이면 안 되나? 자꾸 침 뱉는 소리 낸다. 야. 그냥... 예, 잘 아는 곳으로 왔네요. 여기가... 야 우리 여기도 가보자 하늘배 뭐라고? 야! 즉시 치우 두개. 어? 날개 있는데 가질래 어, 날개? 철흉갑 철삽 으 저쿡갱이 발리는게 더 나을텐데 이 날개 오 나이가. 흉박 저기 정거주네 응 근데 철, 이.. 철박치고 되게 좋은데 옵션 응. 야얘 시장이가 옵시 너또 시장이니 야. 안녕 안녕 이 새끼야 <웃음> 근데 여기서 집으로 어떻게 돌아가지 집? 다시 들어가면 된다, 저기. 어디지, 어디지. 얘들, 얘들한테 물어봐봐. 야. 야, 우리 집 어디더라? 왜 쟤한테 물어봐? 알 수도 있다, 이거. 야. 근데 이거 여러 개 있지, 저거, 건물. 하나가 단가? 난이월드를 모르는데. 우리 딱한번 와봤잖아. 1.9 업데이트 내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온 거지. 야, 이 건물 이제부터 시청이다. 아, 여기 신호기로 딱 나와. 야, 너. 너. 어, 너 시, 너 시장에. 여기 들어가면 되지 않나? 여기 들어간 다음에 여기로 가면 되지 점프 그럼 엔딩을 봐야 되는데 엔딩은 보기 싫다 그러면은 다락문 한게 필요하겠네 음. 쑥 그린 다음에 들어가야 돼. 원래 저거 진주 던져서 들어가는 건데 쓰고려서 들어가도 되겠구나 신단역으로 다시 가자 거기 너무 좋더라 야 이어가네 그거 해야겠다 전등 달아야겠다 너무 어둡네. 전등나라 빙상나무 여기로 한번 가보자. 야! 유튜브 노래 추천해 상근이 떴다. 야! 안 돼. 전 상근? 으악! 야! 어. 자이 어, 으악! 아, 뭐, 뭔 소린데, 나는 그. 1박 2일 강아지, 아, 여우. 상근이, 으악! 상근. 보고 싶다. 인정. 허띠 아니가. 본명이. 1박 2일 볼때 잠시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웃음> 그 상근이 말고 다른 상근이나 보고 싶나. 개인적으로 다시 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멋있다 또 들어갈래 그래 이 건물 위가 땜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안녕 아 마우스 득템하고 왔다 덕구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 뭔데? 서버를 내가 잘못 열어가지고 야, 모두 모드, 모드 아이템 날라... 날라가서. 모드 이템 날라가는데, 니네 집 지붕은 내가 다 복구해놨다. <웃음> 지붕은 복구됐나? 어. 아, 그거, 그냥... 굴뚝 빼고. 그러면 내가... 모드 다 치우고, 새 모드로 받아야 하냐? 응. 음. 그냥, 한글 채팅, 아니, 한글 채팅도 필요 없고. 단분, 단부... 단분간 모드 개발 되기 전까지는 이 서버 매장하고, 모드, 없이잖... 모드 없이 아... 해야 될것 같다. 단분간. 그래서 1.14.4, 모드 없는 버전으로 들어오면 된 맞다 아, 덥고 우리 오면은 엄청난 거 하나 줄게 뭐 아. 매미 날개 고스프레 할수있던이 녀석 일단? 맞다 스팀에 재밌는 애니멀 짭배그가 있다던데 네. 어 4천원 밖에 안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아야안 된다 배은 망.. <웃음> 그 공짜 게임 한번 찾아줄게 내가 배급 비슷한 거 하나 있었던 거 같은데 어 민규 어. 너왜 언제 여기 왔냐? 어? 대원동 언제 왔냐 너? 야 엔더홀드 가면 대원동이다우와대원동이다 그러면 어제 하던 그거 안하나? 뭐? 뭐? 할까? 아 그거 할까? 그래? 오케이 야. 하자 그럼 야 그러면 일단 민규 니네 집에 있는 저 고향 니네 집 여기서 계속 살 거가? 어 그럴까? 그러자 고마웠어야 고마웠어 메타그로스 난 이사 간다 이제 음, 대체 메타그로스가 왜 고마운 거야 그냥 아, 고맙잖아 그럼그 그럼 모두 있어서. 모두 증발했으면은 아 응. 디지타워 존나 썰렁하겠는데 어 와. 직원들 다 떠났다 다 <웃음> <웃음> 정리해고 당했다 오늘 아. 야, 니네 집 갑자기 니네집 근데 가구가 다 날라갔는데 어떡하냐 어뭐 그것도 다시 꾸면되죠 다시 설치 내가 해보니까 우리 집 귀찮더라 <웃음> 중간에 끌걸 먼저 고마웠어 돌고래 난 떠난다 녀석. 아, 그래? 우리 집 팔아야겠다 뭐 어. 그럼 마크가 응. 우리 집 진짜 팔았다 민규 볼래? 마크 하기 싫으면 뭐딴거 할래? 마크 말고 뭐... 있나? <웃음> 뭐 그거 있잖아 그거 유사 시예, 야, 야. 안돼, 어. 너는 추발라, 어. 악 그거 너. 아, 아, 그, 그거, 그거는 폰, 폰시이고 야, <웃음> 폰시애그 똑같은 시애라도 구분 잘해야 된다. Welcome to the company. 그, 그, 진짜, 그 오리지널 시애가 있고 유사 시애가 있고 폰시애가 있다. <웃음> 아, 그럼 유사 <웃음> 뭐 시애가 잠깐만. 그러면 시애에 병합된 거네. 으그 어, 더큰 뭐. 범주에 있다는 소린인데 C에 병합된 건 뭔데? C에 어, 일체론이다 이제부터 C에 일체론 안 된다 그거 중화사상이랑 다를 게 뭐야 중화사상까지 사상이랑... <웃음> 중화 잘못부터 그 게임이 C에로부터 탄생했으며 뭐뭔 게임? 스타도 사실 C에서 들어온 거다 어걔 알아둬 전엔 <웃음> 대기도 전혀 나왔지만 아 아무튼 C에다 <웃음> 모든 것은 시에로부터. <웃음> <웃음> 그래서 야, 지금 버 써보시는 게 유사 시에, 시에 래 지금 내 서버가 열려 있는데 나중에 다른 아, 서버 보시는 게 있을까. 어? 미사일 피하기 왜하 하지? 응, 뭐라고 그거 재밌는데 함되지 뭐야 너만 재밌잖아. 뭐 야, 피하기라고? 아니야. 다 재밌어. 뭐 피하기야 너만 재밌잖아. 미사일 피하기 스타2의 미사일 피하기라는 맵이 있는데. 그다 오늘도 있었다. 어, 있었. 음그 무슨 건물을 지어서 완성시키면 그게 각각 미사일 종류가 정해진 그 미사일이 날아가서 음. 상대 진영으로 날아가거든. 음. 그야 나라... 근데 저런 거 저, 저거 맞추면 된대 음. 저거 고인물 테크닉 있어가지고 배우기 어렵다. <웃음> 네. 고인물 없다 왜 그래? 그러면 <웃음> 그러면 야, 고인물 없다니까 왜 그래? <웃음> 수상하다. 어 많이 수상하지 안 하는 게 좋다. <웃음> 아니 난 멀쩡한데. 왜. 저거 저거 옛날에 덕구가 C에 홍보할 때어 마치 그런, 그런 거라 보면. We got the fire, fire, <웃음> fire. 저저 지경 날것 같아서 안 되겠다. 나는 어 먼저 정상이다. <웃음> 먼저 미사일 날라갈 때 We got the fire를 엄청 들어야을 거거든. <웃음> we got the fire. 그다음 에 got... 나는 의학을 하겠지. <웃음> <웃음> <웃음> 나는 노어한다 우와. <웃음> 우 민규하고 저번에 1대라 하는데, 민규가 계속 테란 말고 다른 종족을 고집하는 바람에 내 미사일에 털렸다. <웃음> <웃음> 아니, 야게권솔진화가 <이게? 건설지나가 웃음> 아닌가, 결론은 그거. <웃음> 다른 걸체험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나? 도모르겠 야, <웃음> 원래 아무것도 모를 때는 <웃음> 이것저것 봐야 된다. 그건 그렇다. 어? 우리 집에 고양이 한 마리를 놔두고 왔다 이거좀 옮기고 갈게, 나 아... 야! 야, 잠깐만 아, 마우스. <웃음> 마우스 바뀌니까 너무 뭔가 편안하다 잠깐만, 누가 우리 집에 종량 묻혔는데 누구야? 1.14.14가 자, 어, 어 뭐하고 있지? 모두 없는 걸로 해야지 어, 근데 둘다 이제 1.14.4에다 모두 없다 아, 민규, 그집 테러 하면 안 팔린다고. <웃음> 내가 그 전세는, 아, 내가 그냥 그 팔, 팔았다. 대원동 큐브 하우스. 대원...